고덕이들 안녕 네, 오늘은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노블 직역하면 그림 소설이라는 뜻이죠 이 한국 시점에서는 서구권 만화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통칭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픽 노블이란 미국 만화계에서 처음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만든 미국의 거장 만화가 윌 아이스너라고 합니다 음, 그는 이 만화를 지칭하는 코믹스 대신 그래픽 노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이 만화는 아이들이나 보는 수준 낮은 뭐 문화다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편견은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윌 아이너스는 예술로 인정받는 소설의 권위를 빌려 만화의 위치를 격상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 출판사는, 출판사는 어, 자신들의 만화를 소설만큼 깊은 텍스트와 기존의 만화, 코믹스보다 더, 더 예술적인 그림이 결합한 그래픽 노블이다라고 선전을 하면서 기존 만화들과 차별성을 두려고 어, 했죠. 그러나 실상 그래픽 노블 역시 만화였죠. 대중과 예술가들에게 만화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노블이란 단어를 사용하고자 했던 만화가 윌 아이스너의 씁쓸한 신경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튼 이윌 아이스너의 노력 덕분에 이 지금의 그래픽 노블이 각종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로 재탄생해서 극장가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래픽 노블의 양대 300으로 꼽히는 음. 마블과 DC는 음. 현재 그야말로 극장가를 휩쓸고 있다고 말해 결코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뒤에 이 랭크 인된 영화를 보시면 이윌 아이스너가 만화 영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픽 노브를영화한 마블과 DC 영화의흥했스니 탑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최초의 여성 슈퍼히어로 원더우먼 드디어 스크린에 상륙! 8억 2천만 불의 흥행수익을 거둬들이면서 10위에 랭크인! 아마존 데미스키라 왕국의 공주, 다이애나 프린스는 전사의 섬에 불시착한 트리버데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인간 세상의 존재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을 알게 되죠. 자신이 가진 막대한 힘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다이애나. 그녀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지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원더우먼은 2017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슈퍼 히어로 영화입니다. DC 영화 중에서는 물론 역대 슈퍼 히어로 영화들과 비교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비 맥가이어 주연의 스파이더맨 1이 8억 2,107만 부을 벌어들이면서 부위의 랭크 윈!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명대사가 유명한 영화죠. 피터 파크와 메리 제인. 그리고 해리 오스본 세 친구의 관계가 틀어진 드라마가 훌륭했던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붙었다! 저스티스의 시작! 배트맨 대 슈퍼맨! 8억 7,330만 부를 벌어들이며 파리 에 랭크인 됩니다. 슈퍼맨과 조드 장군의 사투 이후 첫 참이 파괴된 메트로폴리스. 세상은 슈퍼맨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배트맨은 슈퍼맨 역시 언젠가는 타락할 것이라며 그에 맞서게 되는데요. 이토록 결과가 궁금한 대결임에도 순이익은 1억 5 0 0만불 제작비와 마케팅 비용에 너무 많은 돈을 썼던 모양이네요. 스파이더맨 3부작을 마무리 짓는 세 번째 영화. 스파이더맨 3가 8억 9,09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7위에 랭크인! 블랙슈트 스파이더맨, 베놈, 샌드맨, 그리고 친우였던 해리 오스버마저 2대 그린 고블린이 된 상황. 이번 영화 적이 많아도 너무 많다 콸콸콸 찬사를 받았던 전편들에 비해 아쉬운 마무리였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흥행 성적은 시리즈 최고였다고 합니다 영웅으로 죽거나 악당이 된 자기 자신을 마주할 만큼 살거나 다크나이트가 10억 300만불을 벌어들이면서 6위에 랭크인 정의로운 지방검사 하비덴트, 진고든 반장과 함께 부패로 들끓는고담시를 범죄로부터 지켜나가기 위해 고군부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범죄 조직들은 광기어린 악당, 조커를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배트맨은 사상 최악의 악당 조커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야 했는데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트맨 영화가 아니었을까요? 혹은 가장 완벽한 조커가 나왔던 영화였거든요.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10억 8 4 40만부를 벌어들이며 5위에 랭크 1 다크나이트 이후 범죄 집단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블랙 게이트란 수용소에 집어넣고 가석방은 절대 시켜주지 않는다는 하비덴트 특별법 덕분에 거리는 언뜻 범죄가 사라지고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거짓 위에 쌓아올린 평화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이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런 고담 씨의 파멸을 예고하며 등장한 마스크를 쓴 잔인한 악당 베인. 그의 등장으로 은퇴 생활을 하던 브루스 웨인은 다시금 배트맨 수트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캣힌 아메리카의 세 번째 작품 11 워. 강력한 악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뭉친 뉴 어벤져스. 하나하나 강력한 히어로들이 팀을 합쳤으니 뉴 어벤져스가 가진 힘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뉴 어벤져스가 작전 중 민간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면서 사태는 악화됩니다. 이에 어벤져스는 유엔의 산하기구로 들어가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됩니다. 뉴 어벤져스는 이 법안에 두고 갈라서게 되는데요. 감독은 찬성파, 반대파 모두에게 정당한 이유를 지어줍니다. 아이언맨 3가 12억 1470만불을 벌어들이며 3위에 랭크인. 어벤져스 1에서 일어난 뉴욕 사건의 트라우마로 인해 영웅으로서의 삶의 회의감을 느끼는 토니 스타크. 그는 병적으로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며 내재된 불안감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토니가 혼란을 겪는 사이 최악의 테러리스트 만다리는 스타크 저택에 공격을 퍼붓고 그 역시 깊은 바닷속으로 잠기고 맙니다. 세계 최고의 AI인 자비스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지만 토니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상처투성이 뭔가, 망가지 수투 한 벌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토니는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세계와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2단계의 다섯 번째 작품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14억 5,900만 부를 벌어들이며 2위에 랭크인 됩니다 서울이 나와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나날이 증가하는 적의 위협에 토니는 큰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초조함이 결국 최악의 적 울트론을 낳게 되죠. 세상의 모든 것을 본 울트론은 인간의 멸종이야말로 궁극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희망도 들어있었죠. 마인드스톤을 기반으로 한 비전이 탄생 과연 이들의 대결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어벤져스가 15억 1180만불을 벌어들이면서 1위를 차지합니다. 범우주적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슈퍼 히어로를 합칩니다. 바로 어벤져스 작전! 에너지원 큐브를 이용한 적의 등장으로 인류가 위험에 처하자 국제 평화 유지기구인 쉴드의 국장 닉 퓨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슈퍼 히어로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아이언맨, 토르, 헐크,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최고의 슈퍼 히어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기에 도무지 단합이 되질 않는데요. 이대로 지구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어벤져스는 2016년 기준 역대 슈퍼히어로 영화 1위, 만화 원작 영화 1위, 외계인 침공 영화 1위의 기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이언맨 1 보셨나요? 네. 그게 정확히 10년 전 1위야. 소름 진짜. 내가 진짜 소름. 와 아직도 그 아이언맨 원의그 장면들이 다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10년 전? 마블 유니버스의 구성원이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 영화를 어떻게 기다리지? 언제 나오지? 했는데 곧 인피니티 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 10년 만에 드디어 말로만 듣던 다노스를 스크린으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게 느껴지 몇 살이 에요 지금 이제 10, 10년 전? 저 26이예요 자 그럼 저희는 어, 나이가 먹어가는 걸 느끼면서 <웃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주로 받았던 온 나이 <웃음>